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마지막 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I'll make English easy for you.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지난 8시간 동안 모음 발음법, 그리고 다른 모음들의 조합 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짧고 굵게 지난 8시간을 정리하고 혼돈하시기 쉬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리즈였던 왕초보 영어교실 시리즈를 진행할 때도 마지막 시간에 비록 활성화되지 않은 블로그이긴 하지만 알파벳의 소리를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모음 조합들의 소리를 제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알파벳 순서대로 A, E, I, O, U 순서대로 정리가 된 종이인데요 이 종이는 단어 읽기에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새로운 단어를 접해서 읽기가 어려울 때이 종이를 참조하셔서 소리를 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든 어떤 언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과 적용인데요 지난 9시간 동안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적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밑에 링크 몇 개를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 읽기 훈련을 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링크인데요. 이 링크에 가셔서 리딩 스토리들을 아무거나 클릭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소리를 어떻게 낼지 연습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링크의 리딩들은 아마 내용이 쉬워서 쉽게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해가 우선이 아닌 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너무 쉽다 싶으시면 뭐 외국의 뉴스 사이트나 관심이 있으신 분야들, 뭐 뉴스, 스포츠, 연예, 다양한 관심 분야를 찾으셔서 그 관련 영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냥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미 파악이 아니라 어떻게 소리를 낼수 있을지 꼭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꼭 네이버 사전이나 본인이 즐겨 쓰시는 사전을 활용하셔서 그 단어를 쳐보시고 소리를 들어보시고 아이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구나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트는요 한글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야, 어요, 오요, 오요 우이의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듣기 훈련을 위함입니다 한글 순서로 정리를 해 놓은 이유는 이 한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과 관련된 글자를 찾으실 수 있기 위함인데요 그 글씨를 추측하시는 데는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가시면서 그 단어량을 쌓아가시면 이제 점점 파악하시기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구분하실 때 주의하실 점한 가지는요. 우리가 C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서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음, S 소리를 따로 분리해내시고 이긴 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음분리가 눈으로 볼 때는 쉬운데 소리를 들을 때는 스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C를 분리하고 이를 짧게 이로 생각하게 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자음은 바람소리, 목젖소리, 입술소리, 스, P, T 이런 소리만 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모음을 확실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듣기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영어교육에서 워낙 많이 활용되는 채널이어서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서도 저는 Listening Comprehension, 듣기 이해 부분만 제가 여기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 채널에서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을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것도 쉬우시다고 느끼시면 관심 있으신 부분에 미드, 스포츠 경기, 영화 등을 찾으셔서 구간구간별 짧게 끊어서 들으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소리를 듣고 기억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기억하신 소리를 어떤 글자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를 보았을때한 소리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한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한 글자에 한 소리만 나는 한글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의 소리로 여러 글씨가 쓰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food, 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 소리가 났어요. 차트에서 우가 어떤 글씨로 이루어지나 보면요. 오, 유, 오오, 오유, 유이, 유아이 등 여섯 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food라는 소리는 여섯 개의 단어, 여섯 개의 다른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food라는 글씨는 f-o-o-d, o-o 만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스펠링은 한계라는 거죠. 물론 규칙은 한글보다 더 많긴 하지만 규칙들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단어 하나하나씩 경우에 따라 익혀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같은 소리, 다른 글자의 단어들 몇 개를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to w 입니다. TO, TO로 쓰일 때는 어디어디로 방향을 제시하고요. TO, TO로 쓰일 때는요. 또한, 역시 아니면 은 매우 지나친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 TO는 둘, 하나 둘할때 하는 둘, TO도 있죠. SEE로 -e 쓰일 때는 보이다 라는 뜻이고 SEA로 쓰일 때는 바다 라는 뜻이 됩니다. PLAIN, PLAIN. 으로 쓸 때는 평범한 plane 로쓸 때는 비행기라는 뜻이 되죠. buy, buy 를쓸 때는 물건을 사다, bye 할 때는 by b y 인사죠. by 는 무엇 무엇에 의해 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이 단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문장 내의 위치나 아니면은 의미상으로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발음몇 가지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사 간지 1년 정도 후에 과학시간이었는데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서 과학시간에 필기를 해야 되는데 책가방에 종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빌리려고 했어요 제가 옆에 앉은 아이에게 종이 빌려줄래?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Can I? Can I? 빌리다가 뭐지? Borrow 종이를 뭐라 그러지? Paper 근데 하, 좀 멋지게 표현해보자. Sheet of paper 종이 한장 sheet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서 Can I borrow a sheet of paper? 이것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연습을 하고 결국 몇분 후에 슬쩍 물어봤죠. Hey, Chris. Can I borrow sheet of paper? 이상하게 들리셨나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발음 sheet를 sheet라고 했구나 어,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요 sheet라는 소리에 e가 짧아지면 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한것 같이 들렸나봐요 아이가 되게 화를 내면서 제가 paper, paper, paper 바디랭기지로 종이 한 장을 결국 빌렸다는 저에겐 아직도 가슴 아픈 추억인데요 이 발음과 이 발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sleep이라고 말하면 이게 SLEEP 자다라는 뜻일까요? SLIP 실수하다, 넘어지다 그런 뜻이 될까요? 제가 sleep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식 이 발음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다긴 소리로 듣게 되지만 길이가 짧아서 sleep이 아니라 s l e p 짧게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slip 할때 이, 이 소리가 나는 slip 미끄러지다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sleep 길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음이 어려울 때는 항상 길이로 차이를 뒀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아긴 소리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했죠. 또 어려운 단어 하나가 저에게는 live 하고 leave 였습니다 제가 I live in Las Vegas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I live 이렇게 발음이 되면 아이들이 이, 긴이 소리에 이 열린 발음이 들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떠난다는 얘기야 여기 산다는 얘기야 구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I live 할 때는 의소리의 혀를 내려주셔서 I live 가 돼야 되고 나는 떠나 할 때는 I l e a v e 발음 구분이 어려우시면 길게 내주시면 됩니다. I l e a v e I live, I l e a v e 한 가지 더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밴드부를 했었어요. 밴드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방과후에서 플룻을 조금 배워갔어서 플룻으로 몇년 동안 밴드 생활을 했죠. 근데 저도 좀 덩치가 있는 남자고 또 가을 풋볼 시즌에는 그 경기장에서 행진하는 마칭 밴드를 하는데 제가 어, 플룻을 불다가 선생님이 너는 소질이 있으니까 피콜로 플룻이 이 정도 길이면 피콜로는 요 길이거든요 요거를 들고 저보고 말칭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1년을 했는데 아제 덩치에 이게 좀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악기를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What instrument do you w a n t to play? 어떤 악기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원래 관악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관악기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생각을 했죠. I want to play. 악기, instrument, instrument. 그치? 관악기가 brass, brass instrument. I want to play brass instrument. 이 말을 엄청나게 연습을 했는데, instrument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instrument를 생략하자. 그리고 brass만 하자. 그렇게 해서 말을 했죠. I want to play brass. 별 생각 없이 던졌어요. 그런데 순간 아이들이 뻥 터지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죠.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와서 놀리는 게 너는 연주하고 싶은 게 b r 스 a s s 관악기가 아니라 breast 가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닭가슴살도 치킨 i c k e breast 라고 하잖아요. b r 스 a s s 하고 breast 이 발음 차이 때문에 그 성장 호르몬 많은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몇 달간 <웃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에 발음과 에 발음 이두 발음의 차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에 발음 에 열리는 발음 발음 시트에는 아이로 표기를 했고요. 에 짧고 벌어지고 얇은 발음은 에 짧고 강하게 뱉어 주셔야 되는 발음인데요. 이것들은 제가 어이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보시면서 어 뒤에 b r e a t 는 뒤에 t가 있는데 왜 헷갈리지? 왜냐하면은 t가 바람 소리이기 때문이죠. b r e a t s 스조차 스 소리잖아요. 스트 스트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st 네, 이 t 소리조차 바람 소리에 나고 그전 소리가 s 였기 때문에 breast 묻히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can 하고 can't 사람들이 can 과 can't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에와에의 발음 역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충분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첫몇 년간 이런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 공부, 모음 공부를 할 동기부여가 생겼죠. 여러분도 이런 강제적인 동기부여가 생기시기 전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복습하셔서 시원시원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있게 원어민 발음 구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을 만들고 문장의 규칙들을 보면서 회화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